<웃음> 야, 이거 아디다, 진짜! 야, 여기 안에서 죽어, 야네 그날, 백구룡의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는 무너졌다. 자, 일 이번에 아까 자샷이 나왔더라고. 한번 볼 건데, 이거 살 수가 있어? 못 사지 않아요, 지금? 이걸 던져갖고, 주사위 미션이 있어? <웃음> 이런 을 때리면 그만이야. 아 렌탈도 내 거야. 내가 빌린 순간 그 순간만큼 내 거야. 아 이거는 랭겜을 왜 돌려? 일반 게임 할 거야. 오늘 빨리 사서 랭겜해. 샀고 유사 미션 돌려갖고 클리어하고 받고 아, 답답해. 아 빨리 좀 가라. 뭐왜안 가냐? 저는 이제 자시안을 가진 포켓몬 마스터입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과 배어 이거 확실히 사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고, 때리고, 8포인트 모아갖고, 이쪽에 요거 마지막 거를 캐시브 써갖고, 빨리빨리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러면 두번 쓰는 거 아니야? 와, 나이스 성칼. 성칼 좋아? <웃음> 여자식이! 나이스! 어이구! 야.. 사기인데? 뭐야? 와 대박이다! 뭐야 이게? 아 이게 전설을 너무 올려치기로 했는데? 불지역을 보여주갔어야 대박! 야 깡패다!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와, 이거 지금 이스크인데 와! 야! 아니, 이게 제가 생각했던건 거이게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이냐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거으으으으으으으으닌자자지야야아나할말 <웃음> 음, <웃음> 없어요 나할말 없어 진짜 이거 이정 으으으으으으으와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와. 와, 저저 이거 랭겜에서 저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보드에 깔아놓으면 다죽고 애들이. 두트리어가 <웃음> 못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 응? 으, 으, 으, 야. 이게 뭔데, 진짜. 뭐냐고? 야, 나안해 진짜. 아, 야 이거 아니다 진짜.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와, 어. 야 여기 안에서 죽어쟤네 저기 안에서 죽여. 야. 이거 아는 것 같아 진짜 어나 봐봐 그날 백구령의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는 무너졌다 토끼야 너내 먹잇감이 되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일로 야나 모르겠다 이제 난 진짜 모르겠다 이제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안 좋아해요 지금 이게 맞나 싶어 지금 디자인번 볼게요 아니 궁금합니다 진짜 메탈 클로?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메탈 클로입니다. 어, 좀만,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와만이만 좀만, 이만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음내 응, 거야.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웃음> 야, 멍멍아. 그, 멍멍이. 혼나볼까? 멍멍이. 잠깐만, 기다려 해야지? <웃음> 야, 세다. 아, 근데 메탈클로가 조금 쓰긴 어렵네. 이거 고속이동으로 들어가갖고. 그 다음 써야겠다. 메탈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았습니다. 고속이동으로 들어가서 한대 치고, 요렇게. 앱솔처럼 써야 되네. 보속 이동하고 메탈클로는 약간 평타 기반을 섞어서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뭐지? 쓰면은 평타가 빨라져. 굉장히 빨라져요. 야, 평타를 기반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스킬을 위주로 쓸 거냐? 좀 모자인 것 같은데. 어, 일로 와. 어디 갔어, 일로 와. <웃음> 이거 뭐라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나 모르는 일이야. 이리 와. 까불지 마이 자식아. 우대 까불어. 망겜이야 이거 완전. 야딜들어 가는 거 봐. 어디가? 와이 스나크는 진짜 빠르거든요. 그걸 쫓차가네 와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웃음> 나 이거 모르는 일이야 야 이거 띠작는 걸로 아, 아깝다 잡으셨었는데 이거 지금 앱솔, 킬 가려도, 스라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당황했어 진짜 야얘 있으니까 못 온다 애들이 와 밀어내는 거요청리스보다더 좋은데 제가 예전에 두랄로돈 나왔을때 사기다 뭐 너프 좀 해야겠네요 이런 싶었는데 이거는 너프 수준이 아니야 이거 설기 다시 해야 돼 평타 한대0 천이 넘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스나이가 도망을 못 간다니까. 이게 맞냐고, 이게.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와. 근데 좋습니다, 여러분. 타실분 타세요. <웃음>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야! <웃음> 야! <웃음> 나나 나, 나 몰라, 나 몰라, 나 이제 몰라. 망겜이고... 나이즈,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까 전판에 썼던 그 스킬보다 질량이 좀 떨어지긴 하네. 얘는 평타를 조금 세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여요? 자신지 여러분 자시안을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스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불효의검 뭐 이거 뭐 어쩌고저고 쩌 설명 다 필요없어. 그냥 폴포인트를 이용해서 방화를 시키는 거야. 그냥 한번 더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클로와 성스러운 칼 그리고 고속이동과 치근거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메탈클로하고 고속이동을 세트로 쓰게 되면 공격속도가 오르거든요. 고속이동은 이동속도가 오르는데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평타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성 칼과 치근거리기는 성스러운 칼은 설치형 스킬이거든요 치근거리기는 마릴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거그런 건데 성스러운 칼은 스킬 위주의 방식으로 네,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꿀포인트 모아서 무료의 검을 사용을 합니다 성스러운 칼을 두번 쓰고 성스러운 칼이 두번 터지기 전에 치근거리기를 써서 그대로 묶어주시면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왕의 검 어쩌고쩌고 하는데 근데 그냥 딜링기에요자 심지어 여러분 자시아니얼마 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공짜로 주니까 보고 네, 이용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거 자세한 너프 안하면 망해 진짜 빨리 해야돼 이거 근데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 하러 가야지 나 롱바 <웃음>